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내 남자친구가 제법 멋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학을 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학을 가게 된다면 꼭 이별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유학을 핑계로 이별을 논하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주 예전에는 요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별 사유가 될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분명 그런 시절은 아니거든요 외국에 있어도 요 언제든지 원하면 볼수 있고요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큰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유에 어찌 됐건 그렇다고 둘이 사랑하고 좋았던 감정을 유학을 이유로 헤어지고 그만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유학을 핑계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는요 진짜 유학을 가긴 가는데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가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즉, 유학을 안 가는데 거짓말로 여자친구에게 유학 간다고 말한 경우를 들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사귀었던 남자 들 중에 유학을 간다는 핑계로 나하고 헤어진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유학을 빌미로 여자와 이별을 선언하거든요 근데 그냥 헤어지면 헤어지자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유학을 간다는 핑계를 대면서 헤어질까요? 물론 뭐 여자가 매달릴까봐,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할까봐 그렇게 유학을 간다고 하면 연락을 안 해도 되고요. 가끔 보지 않아도 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 마음으로 유학을 변명삼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기가 원하면 언젠지 볼수 있고요. 자기가 피하고 싶으면 언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가짜로 유학을 가는데 여자에게 유학 간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는요 자기가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 돼도요 여자는 유학 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다시 여자에게 연락을 할때나 잠시 귀국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일단 유학을 간다는 전제를 깔았다는 이야기는요 둘의 애정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유학이라는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된 거야 라는 마음이 전해지게 되겠죠 그런 여자 입장에서는요 두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애틋함이 남아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여지를 여자 마음에 심어 놓게 된다는 거죠 가짜 유학을 간 경우는 요 자기가 여자를 차단해 놓고 얼마든지 국내에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죠 그 여자와 신나게 즐기다가 그 여자와 이별을 하고 나서 예전 여자가 생각나게 되면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면 되거든요 유학 간다고 했으니까 잠시 귀국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남자는 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여자를 만나게 돼요 곧 또 출국을 할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많이 없어요 먼 이국에서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내가 귀국하자마자 너를 찾은 거고요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애틋해 보이겠죠 남자는 요 이미 전제된 상황들로 여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상황이 됐어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여자가 자기와 스킨십을 허용할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자는 요 애틋한 마음에 또 그거에 쉽게 넘어갈 거고요 가짜 유학의 경우는요 사실 출국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 출국 날짜는요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실증이 느껴지는 그날에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자가 출국 날짜를 물어봐서 출국 날짜를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아직은 마음에 든다면 그 출국 날짜는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 연장이 거짓말이라고 의심이 돼야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출국 날짜를 미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진짜 유학을 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 남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은요 사실 너를 만나기 전부터 유학을 준비해 왔었다고 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번에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기회라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내가 유학 가게 되면 너한테 많이 소홀해지게 될것 같고 너한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친구로 편하게 지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라면 요 여자가 그걸 말리는 것 자체가 못된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랫동안 꿈꿔왔고요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래요 그리고 나를 걱정해서 나한테 소홀할까봐 그래서 친구로 지내자잖아요 친구로 지내자는 말은 사실 헤어지자는 이야기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요 나를 못 잊어서 친구로라도 그렇게 지내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사랑하면 요 유학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를 유학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과하니까 둘째치고요 유학을 간다고 꼭 헤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것도 내가 힘들까 봐 그런데요 나를 힘들게 할까 봐 그렇다니 그러면 내가 기다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괜찮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결정이죠 그렇게 내 앞에서 위선적으로 자기의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으로 다 포장해 놓고 나는 그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허수아비 신세로 나를 전락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나를 만나기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라면 그리고 그게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라면요 나를 사귈 때그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실컷 나와 사랑을 나눠놓고 나하고 시간을 보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 혼자 정해놓고 나한테 통보를 하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임금님이네요 아프게 말씀드리면 요 결국 나란 사람한테 실증이난 거고요 나한테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이별하자는 이야기예요 유학을 가게 되니까 오랫동안 못볼 거고 네가 힘들어 할까봐 그것 때문에 이별하자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서 상처가 될까봐, 서로가 잊혀질까봐 더 애쓰고 노력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이 많거든요 유학은 요 그냥 하나의 상황일 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나를 밀어낸다는 이야기는 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일 거고요 유학은 결국 핑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힘든 일은 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별거 아닌 그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은요 맞닥뜨려 보지도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정리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같이 갈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연애를 통해서 그런 부족한 사람을 내가 걸러내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